자 예수님의 생애와 사복음강의 어, 이번 시간에는 공생의 인연 그 중에서 전반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생의 인연은 마태복음에서는 5장에서 14장까지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어, 2장에서 6장까지 누가복음에서는 6장에서 9장 그리고 요한복음은 5장 1장으로 어 전체적인 비중에서 봤을 때는 마태복음은 어 굉장히 많은 비중을 공생의 인연에 할애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어, 5장, 한장으로 비중이 굉장히 적게 어, 다뤄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의 생일을 6월절을 기점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어, 베데스타 사건을 어,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오병이어 직전까지의 1년간의 사건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어, 전반기에는 열두 제자를 확정하시고 산상수훈을 어, 강해하신 것, 가르치신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요. 후반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갈릴리에서 열세 개의 중요한 비유를 하신 건데 어, 이 후반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공생의 인연은 원래 그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먼저는 예루살렘, 지금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 스탑 무카의 그 38년대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1차 안식일 논쟁이 예, 벌어지게 되죠. 자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에 이 문이 있어요. 이 지난 시간에 제가 그 8개 문 성문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어, 스테반문 또는 사자문이라고도 하는 그 양문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양문을 통해서 그 양들이 제물로 들어오는 양들이 지나가는 문인데 그쪽 근처에 바로 이 베데스다 모시라는 곳이 있었어요. 자 유대인의 명절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6월절로볼 것이냐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 이 사건을 이제 양문 곁에 있어 벌어진 사건이고 어,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유월절로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이 아라머죠?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 근데 이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곳에 그 행각 다섯이 있었다. 그러니까. 행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스토아학파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리스 철학자들인데 이렇게 기둥이 있는 그 공간이에요. 이렇게 전체 뚫려있고 그래서 이 구, 이런 구조, 지붕이 있는 그 현관에서 이런 구조에서 있는 공간이면은 꽤큰 공간이라고 할수어 굉장히 좀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있었는데 성전에서 이 솔로몬의 행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이곳에서 제자들이 그 사역을 많이 했고 설교도 많이 이루어졌던 곳이죠. 어, 원래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 그랬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어, 오늘날로 말하면 은 종합병원 같은 곳이에요. 당시에는 무슨 큰 병원이 있었던 게 아니고, 물에 들어가서 물로 이렇게 치료한다라는 그 개념이 있었는데, 이 연못처럼 이렇게 불리지만 사실 연못이 아니라 저수지예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 때 지어진 구조물인데, 어, 이곳이 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그 의학의 신이 있어요. 이, 근데 그 의학의 신을 이름을 따서 이런 구조물들을 가리켜서 이제 아스클레피온이라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치료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지금 이제 베데스타 연못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자, 이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이 베데스타 연못이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은 한쪽에서 쌍둥이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 수문을 딱 열면 밑으로 이렇게 물이 내려가거나 또는 저쪽으로 가면서 이게 물이 동하게 돼요. 움직이게 돼요. 그런데 이당시에 사람들이 그럴 때 어, 환자들이 들어가면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환자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 근데 이때 이 환자는 가고 싶어도 갈수 없었다는 것으로 봐서는 어 아마 하체 마비가 된 환자거나 아니면 소경이거나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환자들 중에서 아마 가장 심했던 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를 지목하시고 가서 어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랬던이 사람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고 갈 갈때 나를 데려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좀 저쪽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였겠죠?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그 말에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완전히 치료를 받아서 걸어간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일거수 일투족을 이렇게 보는 그런 그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스파이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스파이들이 이미 지금 쫙 깔려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이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 들통이 날수 있는 사건이죠. 자, 이 사람한테 와서 어, 그들이 와서 네가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아마도 이제 예수님인 거를 짐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제 그렇게 했더니 어, 나도 모른다. 이 사람이 이제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사람이 이미 이때 예수님은 피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만나서 네가 나섰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고치시고 이렇게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이제 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이는 하마르티아라는 동사라고 랬죠자 그런데 어, 이것이 이 사람이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아, 이 사람의 병은 죄 때문에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이, 이 자존심이 건드려지니까 이 사람이 고마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고발을 해버려요.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어, 자기를 고친 사람은 예수,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안식일로 인해서 자기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해가려고 한 거죠. 어, 굉장히 비겁하고 나쁜 사람인데요. 사실은 이런 예가 또 가론 유다에게도 있었죠. 가론 유다가 그 옥합깬 여인의 그 사건때 어, 이 가난한 자한테 주지 저렇게 낭비한다고 얘기를 할때 어, 예수님한테 칭찬을 들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너희랑 항상 함께 있지만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한다. 이렇게 하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망신을 당해서 자존심이 상해버렸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팔아먹을 결심을 하게 됐다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레슨인데요. 자존심이 이 성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신약 네, 그 단어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이 붙어요. 아니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아버지? 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방, 발언이에요. 자 그래서 어,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자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것도 신성 모독인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심판권을 이 아들이 갖고 있다. 이건 더 심한 거죠 또 계속해서 이제 그 그들이 싫어하는 말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심판과 부활에 대한 레슨을 하시는데. 5장 29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이것은 누가 한다? 내가 심판을 하는데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의롭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여기 지금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요. 자,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이 주로 이제 그 천국에서 가장 높은 계급, 우리가 이제 흔히 순교자들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자들이 먼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아마게돈 전쟁으로 오실 때 부활을 먼저 하죠. 그래서 천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그 의인들이 그 부활하는 것이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고요. 어 그리고 지구상에 있었던 영혼들이 다 음부라고 하는 곳,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다가 있는데 그 영혼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백보좌 심판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살려서 다시 심판을 해서 둘째 사망, 그 불못으로 던지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상태로 심판을 받게 하는 그것을 이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두 가지 부활을 얘기를 한다. 자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증언하는 이가 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경이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5장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라파스라는 그 원어, 어, 그래, 그라페라는 그 원어를 쓰게 되고요. 5장 46절을 보세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그가 내게서 기록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고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글도 역시 성경이에요. 같은. 그러니까 글도 믿지 않는데 내 말, 여기서 말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안 믿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을 너희가 믿겠느냐.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나님이 기다렸던 분이 오셨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보고 있죠? 5장 44절에 예수님의 판단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병자 고친 사건이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기적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베데스다 사건이 일어난. 이 후에 벌어진 논쟁이 1차 안식일 논쟁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차 안식일 논쟁이 어, 벌어지게 되고요. 이것은 마테 마가두가 공간복음에 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 침례 요한이 지금 누구한테 잡혀있냐면 헤롯 안티바한테 지금 잡혀있는데 그 땅이 바로 갈릴리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인연에 이 갈릴리 땅, 어 여기에서 지금 주로 사역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연히 이제 침례요한과 친한 이 예수님이 다음 타겟이 될 텐데, 어, 이 사역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실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 누군가 뒤에서 지금 어, 예수님이 투옥되지 않도록 도와준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이때 먼저 그 도와줬던 사람들이 아마도 그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아들을 고쳐줬던 그두 번째 가나 표적 사건 기억하시죠 그 왕의 신하와 그다음에 회, 어, 회당장 야이로 자기 딸을 죽었던 딸을 살렸죠 그리고 가버나움에 주단했던 이~ 이 시간에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로마 백부장 그래서 정치 종교 군사적으로 그 리더 격인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죠. 이번 사건은 지금 먼저 밀 이삭과 이차 안식일 논쟁으로 들어가는데요.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6장이 나옵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가는데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장정들이 배가 고팠으면 지나가다가 밀밭 사이에서 이렇게 밀을 갖다가 뜯어서 그거를 그대로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먹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미 이때 이렇게 수첩 갖고 어, 예수님의 행동을 일거수 일투족 다 조사를 하고 있었던 그바리새인의그 스파이들이 쫙 깔려 있었다 그랬죠. 자 여기 지금 갈릴리 지방까지 쫙 깔렸는데 그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또 이렇게 책 잡을 것을 잡은 거죠. 아 제자들이 당신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해서는 안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러고 지금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떤 일이냐. 원래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의 그 개명으로 이미 주신 개명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때, 어 안식일에 그 자기 남종과 여종과 그리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안식하게 하는 게 법유, 법으로, 유대의 그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안식일에 나무를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발견돼서 민수기 15장에 의하면, 예 완전히 이제 그 죽임을 당하는, 처벌받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특별히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어 내용을 어긴 건 뭐냐면 밭을 갈 때나 쉬, 거둘 때에도 쉬라는 그 출애굽기 3 4장2 1절 말씀이 있어요. 자뭐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밭 갈거나 뭐 거두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교의 그 라피 교육 문서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탈무드를 갖다가 이제 유전이나 물, 그 판례들을 이렇게 구성한 미신나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전통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율법을 이렇게 법을 정해놓으면 그것의 시행령이라고 해서 조그만 것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할수 있게 또 이렇게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조항이에요, 이거는.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그 39가지 안식일에 금지된 활동들이라서 멜라카라고 했던 게 미시나에 실려있는데 거기에 어 이렇게 추수할 때 자르는 행동 그리고 어, 타작하고 까부르고 고르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안된다 그랬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를 손으로 이걸 그 밀을 잘랐죠 잘랐고 이거 자체가 이제 원어를 보면 은 훔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훔치는 죄도 범했고 잘라서 추수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비볐죠 여기 골라서 이렇게 까부르고 골라서 먹는 이것도 지금 범죄를 했다 이렇게 본거죠 해석상의 문제인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호세아 6장 6절에 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바리새인들과의 그 논쟁에서 논쟁에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시죠. 다윗이 사울에게서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 중에 너무 배가 고파서 아이멜렉 제사장한테 먹을 것좀 달라 그래요. 근데 이제 제사장이 지금 이제사지내는이 진설병 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달라. 그래서 그거를 먹는데 그게 원래 율법에서는 어긋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지금 너무 배고파서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때 먹었던 것이 이제 그 용인이 됐어요. 이제 그걸 갖다가 지금 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안식일 논쟁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안식일 논쟁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때는 그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어,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안식일 회당에서 어, 의도적으로 안친 건지 아니면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사람을 통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치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안식일을 어기는지 안 여기는지를 이제 고발하려고 어, 데리고 가서 안식일에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또. 그 시비를 붙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양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이 사람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자기의 그 소나 양 같은 재산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은 끌어내도 좋다. 그거는 가능하다라는 그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인용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지. 그러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말씀을 들었을 때그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반응이 어땠겠어요. 이 완악한 사람들은 정말 더 속이 더 보글보글했겠지만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박수와 환호를 보내면서 역시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땅하고 같이 짜고 죽이려고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게 되죠. 자, 이게 그 서기관들과 헤롯 땅이 모이를 하는 장면이죠. 자, 유대 분파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어이사두개파나에넷파 열심당 바리새파에 대해서는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서기관과 헤롯 땅이 나오는데. 서기관들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어, 신학 교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서도 어, 율법 교사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어, 바리새파가 아닌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이 바리새파였고요. 어, 40세가 넘어야지 정식 서기관이 될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고 어, 이 사람들이 근데 너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이런 식으로 지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어이 사람들을 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죠. 어 헤롯당은 이제 정치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이헤롯 땅,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이제 결탁을 하기 시작한다. 누구를 어 공동의 적으로 삼고 자 예수님을, 자 헤롯 해롯 땅은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로 이그 어, 우두머리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이 당시에. 근데 이게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을 투옥을 시켰고 그러면 침례 요한과 관련 있는 예수님은 굉장히 헤롯 어, 안티파스한테는 적대적인 인물로 치부가 되겠죠. 자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해서 1, 2, 3차 그 안식일 논쟁이 끝나고요. 어, 이 광경은 어, 뭐 공간보금에 다 등장하고 요한보금에는 나오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고치시는 것과 그리고 어, 열두 제자를 확정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 배경은 갈릴리 호수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어, 다뤄지는 사건들이고요.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야미라 그래가지고 바다라고도 하고 또는 그 호수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수나 바다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 자체를 약간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서쪽으로 얘기하기도 했었죠. 자,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천국복음을 가르치고 병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여기에서 유대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이방 쪽인 그 이두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이런 이당, 이방 땅까지 예수님의 이 사역이 지금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이것은 바로 이사야 42장에 있는 그 예언의 성취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어 여기에서 지금 어, 42장 1절 보시면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리고 어,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강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심,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쉬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게 정의가 심판으로 번역이 돼서, 이게 지금 심판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방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심판의 재림주로 오시기 전까지 이방에까지 치유와 은혜의 사역을 하시는 그 구원주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셨다. 라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이제 확정이 되죠. 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의하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데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열두 사도라는 말로 또 어, 10장 2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는 배우는 자죠. 그런데 이 사도는 아포, 아, 아포스톨론이라고 지금 헬라어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가.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배워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게 되는 제자요 동시에 사도인 사람들이 12명이 세워진다. 12 제자 말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는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은 지금 12명으로만 지금 나오게 되죠. 복음서에서 그 이름을 보시면은 어, 다데오라는 이름하고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또복문이 누가복음에 가면은 셀롯이라는 시몬이라서 이름이 좀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는데요. 다데오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동명이인이고 가나나인 시몬과 셀로인이라는 시몬은 또 동명이인이에요. 가나나인 시몬이라 그랬을 때 이게 원어를 보시면은 이게 셀롯의 아람 아라머라 그래요. 가나사람 그러니까 가나인인 시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 써졌어요. 이게 가나나인이라고 써야 돼. 원래는 어, 그 다음에 이제 셀로신이라고 하는 시몬 이거는 이제 젤로텐이라고 해서 둘다 결국은 열심당원이다 한마디로 열심당원 시몬 이 말이고요 가론 유다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카리오테스 그러니까 가롯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아람어로 이스카리옷이라는 뜻이 배신자 위선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배신자 유다 또는 라틴어로 시카리오시라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자객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암살단 유다. 어, 자,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만 열심당원이냐? 그건 아니고요. 어, 마태복음의 16장 17절에 보시면은 이, 이 베드로에 대해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 이 말을 이제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어,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이름이 요나가 아니라 요한이라는 얘기죠. 그럼 바요나는 뭐냐. 바요나는 이게 아람어로 말했을 때 마리온이라는 발음을 쓰면 은 이거 자체가 폭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살단을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 해석이 맞다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베드로가 칼을 가졌다 그랬을 때 이거는 뭐냐면 아, 이 베드로는 아, 자객단이었구나. 이게 열심당원 중에서도 아주 열그 최고의 그 암살단원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열심당원은 뭐냐? 로마에 대해서 무력으로 한거해서이 어,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와야 된다. 그런 당원들이었죠. 그래서 무력 선봉에 앞장섰던 자들인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자객단은 거두 속에 이게 단도를 숨기고 로마인이라고 결탁한 사람들을 암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 임무였죠. 그리고 이들은 주로 이제 십자가형으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됐고요. 정치범으로 몰려서 그 열심당원이 열심당 운동이 가장 그 활발했던 지역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하셨던 이 가버나움. 이, 예, 베세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죠. 이 바로 베세다가 이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때 합류한 제자들은,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그네 제자, 다섯 제자 말고 새로 합류한 제자가 바로 이 작은 야고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설도 있고요 글로바라는 설도 있고 또마테의 동생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해서 나중에 이집트에 가서 순교하는 그런 제자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다데오라는 제자 있죠 다데오 유다라고도 불리는데 어이 사람은 아수르와 바사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도마 디두모가 있어요 디드모는 어, 이 나중에 인도.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선교하게 되죠. 그리고 시몬, 셀롯 이게 베드로 말고요. 그 셀롯당 시몬, 시몬은 나중에 아프리카 영국 선교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 동강 나는 십자가형을 하게 된다. 이 제자들을 부르신 시기가 그래서 공생의 준비기에는 다섯 제자, 공생의 일년기에는 네 제자, 시몬, 안드레, 세베데이 아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마태가 합류하고요. 그리고 공생의 인연에 지금 전체적으로 열두 제자가 확정이 된다. 정리를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들어가겠는데요. 산상설교라고도 하죠. 어,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567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레슨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아니 어쩌면 이 복음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은 지금 갈릴리 1차 순회 전도 중에 하신 말씀인데요. 먼저 제자들이 지금 세워졌고 그 제자들과 무리들을 앉혀놓고 마신 그 설교예요. 어, 산이라고 해서 아주 높은 산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이게 언덕처럼 돼 있죠? 그래서 팔복산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정하고 있을 뿐인데요. 가버나움의 그 갈릴리 주변에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 사이에 있는 그 팔복산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5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게 지금 원어를 보시면 마카리오이, 호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마카리오이, 복대도다. 그러니까 복대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고요. 어, 천국은 여기에서 킹덤 오브 헤븐이죠. 그러니까 바실레이아톤 우라논이에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행동 강령. 하늘나라 사람들이 사는 라이프스타일. 그러니까 그 삶의 방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하늘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들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고요. 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을 때 이것의 그 원어를 보시면은 푸토 코스라 그래서 파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지 중에서도 산 거지. 완전히 그냥 하나도 남지 않고 파산된 거.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구나. 정말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완전히 지금 그 죄인 된그 고백을 하는 그 상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게 그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런 자들이 바로 그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이제 가장 그 낮은 단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 어, 한 영혼이 이게 지금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5장 3절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5장 10절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런데 그럼 이게 지금 같은 거냐 그게 아니라 같은 천국을 소유하는데 점점점점 점점 뒤로 갈수록 단계가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 그리고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죄로 내가 정말 죄인이다. 나의 나 의로는 의 도저히 천국에 갈수 없는 자구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구나 라고 고백을 한 자가 그 다음에 이 죄와 싸우는 과정 중에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통하다는 말이 그 펜데오라는 원어를 쓰게 되는데 아주 통탄히 여기고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그리고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받을 것이며 뭐 그냥 성질 안 내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부동산 많이 소유하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온유하다는 말은 그그 그 원어를 보시면 은 히브리어에서 아나오라는 그 거기서 나온 프라우스라는 헬라어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온유한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성경에서 모세죠 그래서 모세는 어땠어요?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 사람들이 실수를 지적할 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께 범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깨면서 그리고 그 거기 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분노했었죠. 자,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화를 안 내고 그 그냥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자가 이제 더 성장을 해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순순리대로 그 반응하는 사람으로 지금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 그런 사람이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 마치 이제 씨앗이요 심겨지면은. 그 씨앗이 자라서 싹을 내죠. 싹을 내면서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햇빛과 물이 공급이 돼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의의 태양이라 그러죠. 그리고 성령님을 생수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갈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막 여기 보면 은 헝거링이랑 서스팅이에요. 이게 그 현재 진행형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의에, 그 성장하기 위해서 그것이 공급이 필요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자는 마침내 그것이 그 의가 어, 배부르다는 말은 뭐냐면 채워진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뭐냐면 극률이 여기는 자예요. 자, 이 극률이 여기는다는 말이 쉬우면서도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자비를 베푸는 자라는 뜻인데 어, 이게 여러분들이 흔하게 생각하기에 좋은 거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자 그래서 엘레몬이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자비를, 자비를 베풀다 이런 뜻인데 이 의와 성령으로 영의 배고픔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웃의 영적인 갈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 자기가 이것이 채워진 상태에서 그 자기가 채워진 의와 생수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잘못 해석하시면, 긍율이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어디까지 이제 가냐면, 주로 이제 해방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 미국이 강도고, 북한이 이웃이니까, 이렇게 북한 정권을 도와야 된다, 또는 어떤 정권을 도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실제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의미가 아니에요. 어, 이게 뭐 좌파나 우파나 이념이나 이런 정치나 종교든 뭐든지 이제 이런 제이 것을 떠나서 누구든지 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빼앗고 을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늘에서는 강도라고 부르고 그들에게 강제로 소유와 권리를 뺏긴 사람들이 바로 어, 우리 하늘 시민들이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이웃인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을 어, 긍율이 여기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라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마음이 가난하다고 우리가 예전에 이게 잘못 번역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원어를 보시면은 푸뉴마티예요, 심령이.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할때 마음은 카디예요, 카디야.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트예요, 하트. 생각.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깨끗한 사람인데요. 깨끗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이다. 분산되지 않는 마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 하나의 마음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우리가 모세나 다니엘처럼 직접 하나님을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실제 경험하고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단계까지 그런 신뢰의 단계까지 성장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어, 이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중보자, 제사장의 단계까지 계속 성장한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종교통합을 한다든지 동성애, 우성숭배, 모든 종류의 이런 그 음행, 살인, 흉악한 죄를 계속하는 자들하고 어, 싸우지 말고 화평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5장 11절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죠 어? 성경에 화평하라 그랬는데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네, 그랬어요 자그 여기서 말하는 그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인들과 인간 사이에 우리가 그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무너진 담을 막아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의 그화평하게 하는 자다 자 그렇게 해서, 어,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것은요 그 언어를 보시면, 은의 때문에,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예요. 그러면은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하고 달리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사,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것은 상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기에만 지금 특별히 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들이 받는 상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 첫째 부활의 상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되는 그 놀라운 그 부활의 어, 상이다. 가장 좋은 상이다. 그 5장 13절에 그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5장 14절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어디 본문에서 바로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예요. 즉 소금과 빛은 이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원, 어, 원어를 보시면 은 알라스테스 게스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사실 땅의 소금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소금하면 음식에 맞내는 정도로 생각하죠. 아니면 썩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항상 지금 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비치 되어서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건그 뜻이 아니에요. 땅의 소금이라는 말은 땅의 비료로 쓰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희생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희생. 이스라엘에서는요 농사를 지낼 때 이렇게 지금도 다른 농법에도 실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대요 많은 소금은 아니지만 적은 소금을 통해서 땅을 옥토로 만든대요 그래서 비료 역할을 이 소금이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거예요 그 비료 역할을 해야 될 것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완전히 그냥 버려지는 소금이 된다 쓸데없는 소금이 된다 그리고 5장 14절에 세상의 빛이라 그랬을 때 빛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은 이게 공중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진리로 인도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인도하는, 천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누가 복음에서 또 역시, 그, 이 소금에 대한 비유가 공생의 3년에 14장에 나오는데 이 배경을 보시면 이게 누구를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제자. 그렇다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죠. 자, 누가 복음의 6장에 산상수훈에는그 팔복이 아니라 이제 사복, 사화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어, 특징이 6장 17절에 보시면은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내려오시면서 평지에 서서 하신 말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본문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다른 장소에서 지금 비슷한 내용을 지금 설교를 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6장 26절을 기억해 두시면 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한다. 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얘기인데요. 이참 선지자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그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자, 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그래서 뭐 이놈 저놈 뭐 죄인 뭐 동성애 우상숭배 뭐 전부 다다 그냥 손잡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칭찬 받으려고 또 교회가 이 사회에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제일 욕을 먹는 게 지금 이 시대에는 뭐 때문에 욕을 먹죠? 배타적이라고 욕을 먹죠? 그런데 배타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원하는 그 죄의 방식에 그대로 타협하게 되면 세상에서 여러분 칭찬을 받을까요? 그렇게 생각되면 오산이에요. 세상의 칭찬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의 손을 잡고 어, 진리를 버린 교회들이야말로 나중에는 세상에서 이 버려지는 소금보다 더 심하게 짓밟히고 그리고 어,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죠. 여러분, 그 배교자들의 최후라고 하는데 어, 절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길을 택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인정하는 그 길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길 바래요자이 말은 뭐냐면 이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진리를 저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세상에도 밟히고 예수님한테도 버림받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계속 심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너희들은 너무 배타적이야. 그래서 배타적이라는 말이 그 비난이 두려워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종교 간 화합이나 종교 통합을 택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버려지는 소금이 되는 길이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따라가는 길은 바로 버려지는 소금이 되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따라갔던 길이다. 기억해 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제자들이 다 세워지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그동안에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했던 내용과 너무나 다르게 파격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 어 그렇다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라, 하려 왔다 이 말씀을 5장 17절에 하시죠.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얘인데 이 오장 1 8절에 보시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력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이루리라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은 이 폐해졌다. 구약은 폐해졌다. 자 율법 선지자가 구약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보지 않아도 된다. 그 율법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행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 된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수 있다. 지금 이렇게 가르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핵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살아내시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그 가르침은 어, 이 율법을 문자 조항 그대로 적혀진 대로 그냥 몸으로 실천하면 하나님의 가, 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정신을 영혼육 모든 영역에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실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의 기준점에 합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은 결과가 아니고 동기부터 시작하는데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과서기관들의 의가 뭐죠? 그것은 이제 외식하는 의예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했던 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적인 행동이라 그래도 옳은 행실은 중요한데 문제는 그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그것을 넘어서는 훨씬 높은 무엇인가 있다. 그 의로운 옳은 행실은 맞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랑 같이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 예수님이 이제 그다음부터 하시는 방식을 보시면, 어, 율법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는요. 원어로 보면은 이제 경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하는 말하고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건 조금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들었겠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한테 너희가 그렇게 들었을 텐데,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즉, 살인을 하면 심판받게 된다. 살인하지 않으면 심판을 어,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살인만 안 하면 돼.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배웠겠죠. 근데 여기서는 형제에게 화내는 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자, 노한다는 말은 짜증낸다라는 말도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분노하고 짜증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어, 심판받게 된단 말이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이제 바보다 너 이렇게 머리가 텅 비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자도 공에 잡혀간다. 이건 뭐,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놈이다. 예, 에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얘기한 자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 즉 예수님의 기준은. 이 율법에서 너희들이 들었던 그 기준을 훨씬 능가하는 기준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원래 이, 원래 율법의 정신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장 25절에서 그 급히 사화라고 했을 때이 사화는 그 합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법정까지 가지 말고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하라. 이제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간음과 결혼 이혼에 대한 교훈은 이제 5장 27절에 보시면 자,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가늠만 안 하면 돼. 라고 너희들은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니야. 너희가 음력을 품고 여자를 봐. 그러면 이미 너희는 가늠한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음력이 뭐죠? 에피디메어라그래서 그냥 아, 저 여자 갖고 싶다. 저 여자랑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을 생각, 그냥 탐내고 갈망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렇게 탐내고 갈망한다. 그러면 이 여자가 이 여자한테 실제로 나는 육체적으로 죄를 범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는 이미 강간범이나 똑같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나는 지금 그런 짓을 하진 않았는데 자 5장 29절에 오른 눈이 그러니까 눈으로 지금 범죄를 했고 또 또는 오른 손으로 여러분 그외그 그 요즘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컴퓨터로 그러니까 오른손가락으로 이렇게 죄 지은 것도 다 아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죄를 지으면 차라리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으면 찍어내서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왜? 어,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장 31절에 이혼증서를 아내한테 주라고 너희들이 배웠지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이혼을 쉽게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를 가늠하게 하는 것이다 이혼증서라는 말이에요 그 원어를 보시면 재밌는 게 이거 자체가 배교자가 된다는 말이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혼, 음행 이것은 배교와 연관이 있다 즉 우상숭배하고요 가늠이나 음행 이혼 이런 것들이 다 그것과 같은 연관성이 있다는 라 것을 여러분들이 그 영적으로 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 성경에서는 이혼을 인정을 안 해요 사실. 그러면 모세가 이혼 중 서술하고 지금 신명기 24편 1절에 했던 건 뭐냐. 지난번에 제가 말라기 할때 말씀드렸죠. 이거는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그 증서라도 주지 않으면 그 여자는 아무데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혼했다라는 말 듣고 여자가 다른 데 시집 가서 그래도 보호받고 살게 하려고 그랬던 거다. 법적으로 보호받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19장에 그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나중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맹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 마태복음 5장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너희가 헌맹세하지 말고 맹세해 한 것을 좋게 지키라고 너희가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이 맹세라는 것은 맹세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게 여기서 이제 서약이랑 같은 거예요 서원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결혼서약도 서약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 지금 너희가 맹세맹세하지 말고 너희는 그냥 오르면 옳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라. 여기서 넘어가지 말라.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이 마태복음 2 3 장을 봐야지 풀려요. 당시에 이것을 가르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어, 이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 마치 보증이나 마찬 보증, 보증하는 거나 마찬가 지담보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효력이 없고요. 금으로 맹세하면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금이나 이런 예물로 만약에 맹세를 했는데 못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종교인들한테.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떻게 자기가 뜯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키고 예물이나 금 같은 걸로 어, 맹세하면 지키라고 가르쳤던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상황이 이렇게 그 신용이 땅에 떨어진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맹세를 했던 시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천국 시민들은 이 세상에서 맹세 없이도 누구든지 신뢰할 만한 보증수표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었어요. 자 그리고 원수 갚음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이 본문 때문에 자 이런 본문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지키냐. 자 먼저 볼게요. 5장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구약의 추락, 추리극기 보시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이렇게 가리켰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너희들이 얼만큼 당했으면 당한 만큼 갚아주는 정도로 끝내라. 그 이상 하지 말아라. 즉 눈으로 당했는데 저 상대방의 눈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까지 치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다친 만큼만 그 상대방을 상하게 해라. 이게 지금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주셨던 거죠. 그러나 사실 이 하늘 사람들, 하늘 나라의 백성은 거기서 멈추면 안다 이건 땅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선으로 그어주신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극심한 모욕을 당할 때 어떤 식으로 그것을 이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 악한 자가 누구냐? 대부분 이제 로마를 많이 생각을 하죠 이 시대의 배경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대, 로마가 우리를 압제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압제했기 때문에 힘으로 압제했기 때문에 우리도 힘으로 맞서서 이겨야 된다 이게 열심당 운동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열심당 운동이 가장 강한 곳에서 이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오른뺨을 한번 쳐 보세요. 그러면 그 오른뺨을 쳤을 때그 사람의 오른뺨을 여러분이 친 손은 어떤 손이에요? 가능하면 다 왼손일 거예요. 또는 오른손으로 만약에 그사람의 오른뺨을 치게 된다면 거의 손등으로 치게 되죠 자, 둘다 상대방에게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가장 큰 모욕을 주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모욕을 당했을 때또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두까지 가지게 하며 신명기 24장을 보시면 이 거도시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한테는 자기 집과 같은 거예요. 가장 마지막 그 최후의 보루 같은 건데. 지금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 속옷은 지금 뭐 팬티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일반적인 옷이라 그랬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자한테 거도까지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오리로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게 하라. 자 오리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이제 로마 군인들이요. 이제 자기가 가, 짐을 싣고 갈기가 힘들 때 식민지 백성들한테 그 짐을 대신 이제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대신 지고 가게 해요. 그런데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 식민지 사람들은 그것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 그런 일들이 하도 잦으니까 로마 정부에서 나서서 그렇게 할땐 너희가 오리 이상은 가지 마라. 일마일인데그 정도 이상은 가지 말라라고 선을 그어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넘어가면 그것도 이제 그처벌을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이 로마 군인이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거기에서 심리를 더 가게 되면 또 무슨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어, 상대방은 극심한 모욕을 주고 싶어서 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모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모욕을 당했을 때 내가 그 모욕을 당했다라는 그 반응을 보여주게 되면 상대방은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모욕을 당했을 때 하는 방식은요, 어, 힘이 없으면 아예 도망쳐버리거나 아니면 똑같이 보복해서 그 대항을 하는 똑같은 그 모욕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어, 싸우게 되죠.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되는데, 어, 그런 방식이 아닌 상대방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반응과 방식을 하게 됐을 때 진짜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른 뺨을 치는데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러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게 하는데 심리를 동행하게 되면 나중에 그 로마 군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제발 그만, 그만. 그쵸? 그래서 그이 얘기는 뭐냐면 보복을 넘어서라 악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방식 하늘의 방식으로 악을 제압하라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 힘이 없어서 저항하지 않았던 게 아니죠. 사단이 예수님한테 질 수밖에 없었던 건 이 대우주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이 하찮은 인간 종족을 위해서 진짜 죽음의 희생까지 감행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사단의 생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사단의 사전에는 희생이란 단어가 없어요. 사단의 방식은 악을 통해서 보복하고 또그 보복을 통해서 다른 악을 행하게 해서 이전 인류를 죄의 사슬에 묶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에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라는 게 그게 항상 했던 전형적인 수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함정이 빠지지 않고 모욕을 당했는데 그 때문에 죄를 짓기는 커녕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면 그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쪽이 오히려 상대방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사단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지금 자기가 썼던 수법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행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그 제자들이 이 악에 대해서 어, 힘으로 맞서서 저항하지 않고 그 밖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했을 때, 이 로마는 결국 무력하게 힘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어, 누가 내 오른 뺨을 때리면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왼편을 돌려대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정신을 지금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요, 요한복음 18장에 22절에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재판하는데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 하인 하나가 예수님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때 쳤을 때어 반대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여 대, 대신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걸 말로 해라, 증언해라, 바른말을 했으면 네가 어떻게 치느냐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같이 거기다 대고 주먹질 하신 건 아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지금 원수 가품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도 또이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원수를 미워하라 말은 실제 성경에 없는데요. 레위기 19장 26절에 보시면 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 본문을 보시면 보세요. 어, 이 얘기는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고 기록되었으나라고 기록되었 얘기를 한게 아니고요 자,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라고 너희가 법사들 그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왜이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라고 가르쳤을까 이게 레위기 19장에 보시면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자, 형제는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원수를 원수를 갚지 말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원수한테 그 보복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아, 그러면 원수한테 그 보복은 해도 돼. 보복은 하지 말고 미워는 해도 되는 거구나. 자,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즉 어, 미워하는 정도로 끝내고, 보복하지, 보복까지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가르쳤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그 미워하다라는 동사가 이제 그 증오하다, 미세오거든요. 증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우리 제자의 작용 요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복음에 말씀하실 때, 이 14장 2 6자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능히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거랑 같은 동사를 쓰고 있죠. 자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벌어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관계의 그 충돌이나 전쟁을 의미하는 말인데 선택의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는 자도 제자로 불합격이라는 뜻이죠. 어, 자신들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모든 일반적인 성도들의 의무요 책임이에요. 이디모데전서 말씀처럼. 그렇지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천국에더큰 상을 바라보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바로 이귀뚫린 종이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출애국기 21장에 에, 7년이 지나면요. 이 종을 자유하게 내보내야 되는데 어떤 종들은 이렇게 상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가지 않고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종이 있어요. 그러면 그의 귀를 뚫게 하고요. 그 종을 주인이 죽을 때까지 가족까지 책임을 지게 돼요.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귀뚫린 종들이 천국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모든 가족과 소유도 주님의 것으로 다 바친 자들인 만큼 주님도 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모든 그 소유물도 다 주님이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도 지금까지 마태복음에 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6장의 구제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데 그 중에서 많이 했던 게 바로 이제 구제. 나는 막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자비를 베푼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이게 자비를 베풀고 나팔을 본다는게 소리 내게 하는 거잖아요. 살피조라고 해서 아, 나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이렇게 소문 내는 거죠. 어, 마치 우리가 막 이렇게 구, 저기 기부하고 그럴 때막 방송에다가 이름 내려고 하고 이런 거랑 똑같죠. 자, 그리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금식을 하는데, 자기가 금식한다는 걸 계속 티를 내고, 또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또 기도하려고 하고, 자, 이런 것들의 그 외식을 말하는데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휘포크리테스인데, 이게 위선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선자죠. 겉과 속이 다르고, 뭐뭐 하는 체하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배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식하는 자는 한마디로 연기하는 자다. 자, 그리고 기도할 때 6장 7절을 보시면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뭔가 더 들어 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이방인 같은 어, 기도 방식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어, 다른 당시 이제 랍비들은요,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그 제자들한테 당시에 이렇게 유명한 라비들은 이렇게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보면 아 저기 뭐 저기 요한의 제자구나 저 누구의 제자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알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그 자기들만의 그 기도문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게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이 주기도문에서 이제 우리가 그 특별히 이제 봐두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하늘 왕국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면 그 주님의 이름이 그 굉장히 구약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그것을 그 여러분들이 어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 여와 호삼마 또는 뭐 여와 호이뭐 이런 식으로 다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어 기도하시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자, 이 나라는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제1조건이라는 거예요. 뭐 기도와 금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을 때 우리, 오늘, 자 오늘은요. 여기에서 보면은 셈의요언이요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은 이게 어, 생존에 필요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옵소서 왜? 내가 해야 될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우리가 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회개와 용서 그리고 죄 짓지 않고 죄를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어, 하늘 왕국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살기 위해서 하늘의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이 땅에서 하늘의 삶 하늘 왕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유혹이 나오는데요 시험을 어, 정확히 번역하면 유혹이에요 페이라스모스가 있는데, 이게, 템테이션이죠. 자, 그리고, 어,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 잘못은요, 그, 파랍토마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수예요. 이 파랍토마는, 그니까, 뭐, 아노미아나 이런 것처럼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죄는 아니고, 우리가 실수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를 말해요. 너희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의 실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물에 대한 교훈이 나오죠. 그래서 재물 만몬에 대한 거 어,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그래서 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6장 24절에 그랬을 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그 재물은 만몬이다. 그래서 성경 속 그 10대 악마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아마게톤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고요. 그때 이 만몬은 인색의 신이다. 탐욕의 신이다. 그래서 나누어주지 않는 것도 만몬신의 지배를 받는 거다. 어 내가 단 무엇 끌어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디모데 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족하고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먹을 것과 이쁜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 돈, 재물에 대한 자세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너희의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먼저. 그래서 먼저는 프로톤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first, 첫 번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과 그의를 구하라. 그럼 그의는 뭐예요? 바로 주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구원의 주, 초림주 사건은 이루어졌죠. 그러면 앞으로 올 어, 심판의 사건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주님의 왕국에 대해서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구하다는 말은 에스크가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시크예요. 찾는 거예요. 사실은 어, 그의 의를 의 찾으라 이렇게 하는 게더 맞아요. 발견하려고 노력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은 누가복음 6장에서 나오는 그 산상수훈, 뭐 엄밀히 말하면 제가 평지수원이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들이 다 이제 겹치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제 받으셔야 될 부분이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재물에 대한 교훈에서 우리가 만문신을 이기는 방법은 주는 것이다. 그러면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멈추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헤아린다. 이제 헤아리단 말은 계산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산하면 너희도 계산함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계산하면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도 계산을 당한다. 그 뜻이고요. 자,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에, 이 뜻이 뭐냐면은, 악의로 비판하고 고의로 이제 처벌하려고 비판하는, 정지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의 옳고 그름, 그것을 지금 뭐, 동성의 문제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이거 저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한테 반드시 맡겨진 일인데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죠. 이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어 6장 39절에 보시면 은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자 맹인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 눈이 먼 자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육적인 거 영적인 걸다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영적인 소경은 어떻게 되는 거죠? 둘다 어,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이 바로 지옥에 빠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제자가 그 제자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랬을 때 온전하게 된 자는 카타르티저인데 이게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완전히 훈련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지금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온전하게 돼요. 어느 순간에 완전히 훈련된 자 자,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계속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주님의 수준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수준까지 가서 예수님처럼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그 비판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 아기로 인신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딛고 올라서기 위해서 위판하는 건데 그때 쓰는 그 티와 들보라는 것은 사실 건축 용어예요. 그래서 눈곱이 아니라 이게 조, 그 건축 자재 중에서 깨진 조각이 티고요. 들보는 이렇게 기둥 말고 이렇게 빔 서로 이렇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묶어놓는 그빔 같은 거, 스틱이죠. 이렇게 그런 것들 갖다가 이게 들보라 그래요.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제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7장에 나오게 되죠.